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이제 카티아 멀티 섹션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나실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음,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죠 그러면 카티아 멀티 섹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아, 제가 로그인을 안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3D 커버 있죠? 아마 프리스타일에 있는 3D 커버. 그러니까 이거 카티아 아우디 R8 자동차 모델링 예제를 따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D 커버로 선을 스케치한 후 멀티 섹션을 실행하는데 가이드라인 하나를 ZX 탄젠시 서포트로 지정하고 실행하니 에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축을 여러 개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보죠 자 gsd 에 있는 요 멀티 섹션 기능을 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섹션 1번 요고요 섹션 2번 요고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 1 가이드 커브 2 이렇게 잡았어요 뭐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이드 커브 1 있죠 가이드 커브 1에 서포터 면을 잡으면서 요 요축인 같은데 여기 x젭 면 있죠 요 면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포트면으로 어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포트라는 게 이, 이런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서포트랑선 어, 지금 뭐이 XJ 평면에 이렇게 잡으면 이 커버가 XJ 면에 달라붙어서 흘러가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서포트랑선 그렇죠 뭐 평면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자동차니까 좌우 대칭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 이제 곡면이 있어야겠죠 그곡면을서포트로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곡면하고 연속성 그뭐 탄젠트나 커버처 같은 연속성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평면 잡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기능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 섹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메시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 대부분 경우에는, 또두 번째 거 있죠? 체커, 인터섹션, 가이드라인, 모디파이 섹션, 뭐, 이렇게 있는데, 무슨 뭐 뜻이냐면, 이 섹션하고, 가이드라인하고, 이 만나는 부분에서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푸트 있어겠죠 푸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분이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 저작자한테 도움도 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죄송합니다. 자, 스텝 요거는 뭐 원본 파일이니까 따로 열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보내온 스텝 파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정.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어셈블리 파일이고 밑에 이제 차체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카티아 아우디 알파 동영상 강좌의 앞 부분을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 단품 파일을 별도로 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좀 지저분한데요. 창 닫아다 버리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상태에서 그냥 멀티 섹션을 해보죠. 가, 어, 섹션 1, 섹션 2, 당연히 화살표 방향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1, 가이드 2 잡으면 이게 문제 없이 됩니다. 아마 요 꼭점에서 뭐 정확히 붙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섹션 1, 섹션 2 잡고, 가이드 1 잡고, 얘의 서포트 면을, 엑스젠 면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엑스젠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뜬다.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원칙적으로 자, 어떤 케이스에 서포트 면을 쓰셔야 되냐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서포트 면이라는 선. 자동차라고 그러면 이렇게 음 좌측을 뭐 우측이던 좌측이던 절반만 설계하고 이렇게 대칭 복사 많이 했으시죠 그럴 때 좌우가 어떻게 됩니까 어 x 방향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 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하고 정확히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탄젠트 지 연속성을 가지든지좀더 정확한 본분다 그러면 커브 재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D 설계할 때 이쪽에 가상의 선이랑 커브 재연속성을 가져야지 어,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라인 그리고 라인 그린 다음에 리 d 커브 그릴 때 그렇죠? 여기다 커브 재연속성을 주는 겁니다 얘도 커브 재연속성을 주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죠. 얘를, 이 x z 면 있죠? x z 면의 수직 방향으로, 반대로, 좀 넉넉하게 띄울까요? 100 정도로. 이렇게 서포트 면을 만드는 겁니다. 얘는 잠시 하이드하죠? 그런 다음에 멀티 섹션을 하는 거예요. 섹션 1, 섹션 2, 가이드 1, 모서리를 잡는 겁니다. 컵을 잡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잡고, 그 다음에 서포트 면으로 이 곡면을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이드 커브 2. E. 요럴 때 이제 서포트 면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공면하고 기존에 있는 공면이랑 연속성을 탄젠트로 할지, 커브로 할지 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리뷰해 보면 또 에러 나죠.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왜안 되느냐? 그렇죠?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각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건 지우고요. 첫 번째 커브를 한번 보이게 하죠? 자, 커브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를 먼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 GSD에 있는 3D 커브 기능을 가, 아 프리스타일이죠? 프리스타일에 보면, 프리스타일, 보면 3D 커브라고, 3차원 상에서 이제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3D 커브죠? 얘 가지고 이제 그리다 보면, 이렇게 3차원 따라서, 그렇죠? 저는 서럽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키셔가지고, 뭐, 면 따라서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막 그려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렇죠?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작업하시다 보면, 곡선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옵니다. 다시 g s 로 넘어오죠? 자, 그럼 일단은 품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보시면, 애널라이시스 해보시면, 애널라이시스 툴바입니다. 혹시 나안 보이면, n 애널라이시스입니다. 요거 열어보시죠. 그러면 요거 있죠. 커브처, 네, 애널라이시스, 누르시고요. 커브 한번 찍어보시죠. 요거부터 뭐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뭐 100패 정도로 할까요? 코파이 100, 네, 나누기 100, 이런 얘기입니다. 커브 음. Curve 어떻습니까? 커브처. 이 녹색선이 그렇게 좋은 커브는 아니죠. 블록이 블루기 블록입니다. 어 결국은 이 커브랑 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커브랑 선, 서프라인 선 같은 경우에는 자유곡선이죠 사실은 3d 커브가 그러면 각 점마다 점의 어떤 점을 연결하면 결국은 선이 되는거지 않습니까 이각 점마다 각 점마다 반지름 값이 다 틀린 겁니다 반지름 값이 틀려요 결국은 이 빨간 선이랑 선뭘 말하냐면 반지름 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 분의 1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으면 반지름이 크죠 이렇게 가상의 원을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완만하니까 반경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것 분의 1이니까 결국은 이 커버처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고 이런 가파르게 여 여기 이렇게 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의 반경이 작죠 작은 것 분의 1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보다는 이게 커버처 선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곡률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콤버선 커버처 이 커버천형선 가상의 어떤 선이에요. 반지름분의 1, 반지름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저선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1차적인 문제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죠. 이쪽도 한번 볼까요? 얘도 그렇죠. 그나마 위아래 이렇게 울룩불룩 안한게참잘 그리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보죠. 얘는 그나마 잘 그리셨죠? 두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여러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3D 커브를 그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문제죠 얘하고 얘를 좀더 이제 선을 좀 단순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게 뭐죠 여기 보시면 이거죠 커브 서머스 기능입니다 자 찍겠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습니까 현재 단선이에요 단, 단일선이지 않습니까 단일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이 여러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스무스 할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확인 누르시고요. 양 끝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하죠. 쉽게 그냥 어 인계치 값을 쓸 수도 있고 포인트 탄젠 쓸수 있는데 저는 커브처로 하겠습니다. 자, 0.01 카티아는 소점이하 셋째 짜리가 인식하는 거죠. 0.01을 하고 프리뷰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얀 선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선에서 아주 미세하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렇죠? 5.462 곱하기, 뭐, 만분의 1이 되겠네요. 아, 그죠 어, 2에 마이, 마이너스 0.004니까. 자, 그러니까 만분의 5462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웃음> 0.00005462 정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미세하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오케이 하고요. 이 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커브처를 보겠습니다. 아, 가지는 보다는 그래도 별반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요 값을 조금만 키워보죠. 0.1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원래 선에서 이게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 대신 커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 뭐 그래도 뭐큰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그렇죠? 한번 1 정도로 할까요? 이게 원래 선 하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영향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로 하죠. 그렇죠? 아까보좀 나아졌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1mm 좋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그렇게 조정을 해보죠. 확인하고요. 1 m m 를 할까요? 커브 처로하겠습니다 프리뷰. v i e OK. 한 다음에 선무스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어, 예, 뭐 탁, 탁 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요두 개는 일단 지워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멀티 섹션 해볼까요? 찍고, 찍고, 그 다음에 가이드 1, 2,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포터 면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r o 얘 잡고요. 어차피 좌우 대칭 구조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x j 면, 결국 Y축이죠. 엑션면을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지금 Y축이에요. Y축, 이 Y축입니다. Y축. 이제 좌표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다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현재 여기 절대 좌표계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멀티섹션을 하죠. 음, 그렇죠? 단면, 단면, 그 다음에 가이드 1. 잡고, 서포트 잡고, 이 잡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뭐 에라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에라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이러냐. 왜, 왜 이제 안 붙고 야단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실제 멀티젝션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메시지 뜬다든지 아까 전에 그런 메시지 뜨면 진짜 어, 망짜장납니다. 그렇죠? 망짜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제가 커브 서무스 값을 너무 큰 값을 줬어 그래요. 그렇죠? 자, 서무스는 원래 값 있죠? 0.01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0.01로 하죠. 그러니까 큰 값을 주면 이 분홍색 선이랑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 참, 얘 반대로 되어 있네참 리버스요. 떨어져 버립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멀티 섹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반면 그 다음에 얘 잡고 서포트 잡고 얘 잡고. 자 일단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로 한번 바꿔보죠. 다시 한번 확인 일로 바꾸겠습니다. 커브를 스무스하게 맞는 겁니다. 자 멀티 섹션 찍고 찍고. 찍고 서포트면 공면 그 다음에 커브 서무스 이번 그래도 에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에러 나고 저래도 에러 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공면하고 탄젠시하게 나와야지 어차피 좌우 대칭 구조로 해서 이렇게 정확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요 값선 1은 너무 커요 사실은 0.01로 원래대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겁니다 이 서포트면을 만드는데 그럼 서포트면이 가지고 있는 이 커버랑 이 분홍색 두구 사이에 어느정도 연속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는얘기예요 그 탄젠시 연속성 또는 커버체 연속성을 만족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죠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여기 보시면 operation 툴바에 보시면 여기 멀티 익스트랙, 어, multiple extract라고 있습니다 참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영어 잘하시는분 보면 신기합니다 자요 모서리 잡고 모서리 잡았어요 두 개의 그럼 그러니까 멀티 익스트랙트라는 게 결국 뭐죠 두 개의 어떤 선을 잡아도 실제로 는 하나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였어요 이쪽도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 두 개. 오케이. 잡았어요. 자, 어, 이 분홍색 선언, 이건가요?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요거죠? 하이드 하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면 요거 먼저, 요거 눌러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직선이니까, 직선 구간이니까, 이커 직선이라는 건 뭐죠? 거의 반지름이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브처 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둘 사이에 어떤 연속선을 가지고 있는지는 커브선무를 보시면 좀더 쉽습니다. 자, 한번 찍어보죠. 그럼 요점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런 얘기죠. g1. 이게 C, 아, c1, 아, c0, c0죠. c0, c0.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프리뷰 함들눌보죠 컵서머스 기능을 여러분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선이랑이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2형은 포인트 연속성 서로 붙어있는 느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 미세하게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연속성은 C1 또는 G1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연속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살짝 꺾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꺾여있는 각도가 0.545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아웃,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C0도, 탄지연성도둘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그냥 커브차 하시면 돼요. 하면, 지가 알아서 본지연속성, 탄지연시연속성커브연속성까지다 만족시켜줍니다. 요것만 지정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옵머선에서 떨어지는 오차, 최대, 최대 오차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런 식으로 녹색이 뜨죠 그러면 이게, 어, 여기 원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 벌텍스가 사라졌다. 그 말은 이제 선이 완벽하게 하나의 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연속성도 해결이 됐다. 이런 뜻이죠. 자, 오케이 하죠.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컵스무스, 여선 잡고요. 컵 잘하죠? 0.01. 뭐 실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렇죠?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0.01 정도 벗어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탄젠트 연속성이랑 커브전속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커브전속성은 C2 또는 G2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해결돼가지고 됐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정도가, 뭐, 거의 뭐, 뭐, 만분의 1이니까, 만분의 7이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면 자 확대 보면 녹색 선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직선 구간이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스무스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플릿 하셔가지고 요거 누르고 이선 잡고 이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 평면은 이 xz 평면 있죠? 예를 이용해서 이쪽 오른쪽 부분을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리면 OK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이렇게 선 굵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컵스무스는하이데버리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멀티 섹션 을해보죠 섹션 1, 섹션 2,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 1, 요 공면의 모서리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그 다음에, 화러면 예. 정확히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도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겠 그러니까 조인을 하고요. 이게 공면을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 방식있죠 보기 방식 요거 있죠. 요거 누르셔 가지고 머티리얼, 요거로 맞춰놓으시고, 요거 있죠. 커브차 분석하는 거. 찍고 이 조인 한글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자 가온시안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보시죠. 요즘 민맥스 체크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렇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이 커브 자체가 이렇게 조금만 울룩불룩이었잖아요. 커브 자예공률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될수 있으면, 그렇죠? 같은 이렇게 콤보선의 형상이 나오게끔 그렇게 선을 많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고민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포트라는 개념을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 평면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 잡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메시지 멀티 섹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가이드 커버하고 멀티 섹션 섹션 선하고 가이드 커브 선이 서로 붙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공면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어떻게 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근데 프리스타일에 있는 3D 커버 가지고 만든 그런 원초적인 선을 쓰면 그 선이 아무리 사람이 손재간이 뛰어나도 좋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스무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섹션 작업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